도시 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호걸 풍망산 무덤이요. 부이문장 쓸데없다 황천개글 면할소냐. 오라 나의 몸이 불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에 등불이라 삼계 대사 부처님이 정령히 사대 마음 깨쳐 성불하야 생사윤회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 국토에 상낙아정 무이도를 사람마다 다할 줄로 발만 장교 유전이라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당는 길을 말하려면 허다히 많고 많은 대강 줄여 적어 보세 안고 서고 보고 듣고 차의깃반 대인접화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영지가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 번뇌 봉공하고 천진면모 나의 부처 보고 듣고 안고 눕고 잠도 자고 하고 나가서 니가 나가서 리리나가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묘용 분명나의 마음 어나의 마음 어떻게? 허심하고 허심하되 고양이가 쥐잡듯이 줄인 사람 밥찾듯이 목마를 때 물찾듯이 혹칠지 늙은 과부 외 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간절 뜻이 생각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궁구하여 가되 일년만년 되게 하야 배침망찬 할 지경에 대우하기 가깝도다 호련이 깨달으면 홀래 생긴 나의 부처 천진면모 절묘하다 아미타불이 아니며 서가여래이 아닌가 점도 않고 늑도 않고 그도 않고 착도 않고 본래 생인 자기 영광 개천 개지 이러하고 열반진랑 가이없다 지옥천당 봉공하고 생사윤회 본래없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요연이 인가맡아 다시 의심 없앤 후에 세상만사 망각하고 수연방광 지내가되 빈 배같이 떠놀면서 유연중생 제도하면 부불 언덕 이 아닌가 일체계행 지켜가면 천상인간 복수하고 대원력을 발라여서 항수풀하 생각하고 동체대비 마음 먹어 빈병거린 괄시 말고 온색신 생각하되 거품같이 관을 하고 바깥으로 역순경계 몽중으로 잘찰하야 해태심을 내지 말고 허령한 나의 마음 허공과 같은 줄로 진실히 생각하야 발풍오요 일체 경계 부동한 이 마음을 태산같이 써나가세 헛은 소리 우스개로 이날 저날 헛보내고 늙는 주를 망각하니 무슨 공부하여 볼까 죽을 제 고통 중에 후회한들 무엇하랴 사지 백절 오려내고 머리코를 쪼개는 듯, 오장육부 타는 중에, 아길이 캄캄하니, 한심참호 내 노릇이, 이럴 줄을 니가 알고, 저 지옥과 저 축생에 나의 신세 참혹하다. 백천만검 차타하야 다시 인신망연하다. 참선 자란. 저 도인은 서서 죽고 앉아 죽고 알토 않고 선세하며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자제하며 방마 사수, 신통 묘용, 음이쾌락 소요하니 아무쪼록 이 세상에 눈, 코를 쥐어 뜯고 부지런히 하여 보세. 오늘 내일 가는 것이 죽을 날에 당도하니 부죽간에 가는 소가 자욱자욱 사지로세 예전사람 참선할제 마디크늘 아껴거늘 나는 어이 방일하며 예전사람 참선할제 잠오는 것 성화하여 송곳으로 찔러 건을 나는 어이 방일하며 예전 사람 참선할 제 하루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어 건을. 나는 어이 방일한 고 무명 없이 독한 술에 혼혼불가 지내가니 오호라 슬퍼도다 타일러도 하니 듣고 꾸짖어도 조심 않고, 심상히 지내가니, 호미한 이 마음을 어찌하여 인도할고, 쓸데없는 탐심, 진심. 공연이 일으키고, 쓸데없는 허다 분별, 날마다 분요하니, 우습도다 나의 지혜, 누구를 한탄할고, 지가 없는 저 나비가 불빛을 탐하여서 저 죽을 줄 모르도다 내 마음을 못 닦으면 여간 개행 소분 복덩 도무지 허사로생 오라 한심하다 이 그를 자세히 보아 하루도 열두 때며 밤으로도 조금 자고 부지런히 공부하소 이 노래를 깊이 믿어 책상 위에 펼쳐놓고 시시때때 경채가소 할말을 다하려면 해묵서 이 부진이라 이만 적고 끝내오니 부디 부디 깊이 아소 다시 할말있어오니 돌장승이 아이 나면 야, 말, 하리라.